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온 세상이 이제 구시대적인 저질스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악질적인 확률존만 깬 게임들에 질려가는 지금 스팀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의 여러 게임들이 성과를 좀 보이자 대기업들도 슬금슬금 해외로 한 발자국씩 내딛고 있는데요 좋으나 싫으나 한국게임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도 여기에 슬쩍 발을 들이고 있으니 바로 그들이 제작하고 있는 게임 디스테라입니다 디스테라는 국내 게임 개발사인 리얼리티 매직이 개발하는 오픈월드 생존 크래프트 FPS로 그냥 아주아주 아주 쉽게 대충 설명하자면 바레임이나 러스트의 SF와 FPS를 섞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게임의 퀄리티와 품질을 논하기 전에 한국의 대기업에서 속칭 탈김치 게임을 제작 지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판적인 면모가 보이더라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볼까요 어차피 큰 기대도 안하지만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디스테라는 2021년 4분기에 정식 출시 예정이고 현재 첫 알파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게임의 완성도나 알려진 정보가 조금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펴보면 어디서 본듯하지만 그래도 꽤나 흥미롭습니다 종말을 앞둔 지구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게임은 여러 방법을 통해 생존하고 협동코옵을 통해 종말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물에게서 생고기를 얻을 수도 있고 모아둔 고철, 나사로 제작한 그릴을 통해 요리를 만들어 배고픈 게이지를 채울 수도 있죠 생존 게임답게 플레이어는 더위, 추위, 방사능, 중독 등의 상태 이상 또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맵을 돌아다니면서 모은 재료들은 자신만의 거처를 만드는데도 이용됩니다 현재 버전을 기준으로 16가지의 하우징 파트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집을 제작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집에 배치할 수도 있으며 터렛과 같은 각종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더욱 튼튼한 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의 베이스가 fps인 만큼 다양한 총기를 통해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 플레이어들은 맵에 랜덤하게 떨어지는 보급상자와 정찰병 암살병 레이드 같은 생존을 위협하는 기습 이벤트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기서 획득한 각종 재료를 통해 연구소를 제작하여 강력한 총기와 근접 무기들을 제조할 수도 있으며 탈 것을 통해 맵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탐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의 배경이 세기말 지구의 sf를 섞었는데 덩쿨로 뒤덮인 옛 연구소와 같은 장소 해안가 위로 연결되어 있는 폐쇄된 선로 헬기 착륙장과 포탑이 있는 기지들 등 공개한 스크린샷을 살펴보면 느낌 자체는 꽤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픽은 오픈월드 게임인걸 감안해보면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보니 게임의 사양은 조금 걱정될 정도로 꽤나 고사양을 요구하죠 최소 사양이 i 5의 8기가 램1060 권장이 i 7의 16기가 램 2070으로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오픈월드 생존 크래피팅 게임들은 혼자 플레이하기보다는 친구 혹은 지인들과 여러시서 플레이하는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높은 사양을 요구하게 된다면 일반 유저들에겐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일단 게임을 플레이하기에 앞서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스티니를 플레이하는 유저로서 sf의 fps는 꽤나 익숙하며 최근에 미친듯이 플레이한 바라임과 같은 오픈월드 생존 크래프팅 장르인 것도 한몫하고 있죠 거기에 러스트처럼 pvp가 주류인 방식이 아니라 바라임처럼 여러 적들을 처치하고 아이템을 모아 기지를 건설하고 끊임없이 플레이어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pv 시스템은 꽤나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또한 디스테라의 공식 디스코드를 들어가보면 레이드라고 적혀있고 10명으로 제한이 걸린 방들이 생성된걸로 보면 최소 2명에서 4명 최대 10명까지 여러 인원이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도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릴러를 살펴보면 최소 3명 내지 4명이 동시에 플레이하는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졌어요 나름 꽤큰 규모의 게임 같은데 과연 이 제작사들은 이전에 어떤 게임들을 만들었을까 해서 좀 찾아봤더니 VR게임 전문개발사 더라고요 이들이 이전에 개발했던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FPS게임들이었습니다 현대전부터 SF 약간의 공포가 섞인 FPS까지 뭐 나름 다양한 시도를 했던 전력이 있더라고요 그래픽이 조금 구려보이기도 하는데 VR인걸 감안하면 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얘네가 게임 트레일러를 일단 하나 공개하긴 했는데 개발 초기라 그런가 혹시나가 역시나 프레임이 별로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아니 좀 막말로 많이 끊겨보였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이펙트나 적들의 모션 등이 상당히 좀 구렸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실 역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직접 플레이 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라 아직까지는 이런데 저런데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설명만 보면 일단 썩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빨아 제기는걸 보니 뒷돈 받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알파테스트인 게임이 미치지 않고서야 벌써부터 홍보를 때리고 다니진 않겠죠 그저 그냥 이런 게임이 한국에서 개발되고 무려 카카오게임즈가 이를 퍼블리싱 하고 지원한다고 하니 이런 좋은 방향성은 알려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했다시피 대충 쓱 봐도 게임의 완성도가 아직까지는 대단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뭐 한국시장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레델이나 gta급의 대작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시작인거고 이게 한걸음 한걸음인거죠 에휴 김치게임 수준무슨 옆동네 무슨무슨 무슨 게임에 비하면 쓰레기네 이게 아니라 와 이런것도 이제 시도를 하는구나 하고 알아보고 플레이해보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좀더 나은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해야겠다 라는게 좀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대 랜덤 가차로 암흑기를 달렸던 한국의 시장은 2020년대인 지금 많은 국내 게이머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이플스토리가 트리거가 되어 강력한 법적인 제재와 인식 또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슬슬 작년부터 하나둘씩 패키지 게임 프로젝트를 조심스럽게 돌리고 있는 추세고 이런 방향성은 저희가 좀 응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답담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k-lust in d i s 는 현재 알파 테스트를 모집중인데요 영상이 올라가는 7일을 기준으로 하루 뒤인 8일날까지 테스트 모집기간이거든요 혹시 이런 장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찍먹해보세요 물론 저도 알파를 플레이한 뒤에 느낀 점들을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과연 카카오게임즈의 이런 투자는 어떤 결과물을 낳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